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자료가 당시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성윤이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달 뒤쯤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당시 허인석 부장검사는 사건을 가차없이 각하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6월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 하에 무엇 천지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었죠.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얼토당토않는 것들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억울했던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고 그래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치 검사들, 정치 판사들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으니 2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